차량 오피럿 2005년식 가솔린 차량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 앞으로 잠시만 다가와 주시겠어요 그럼 다 같이 테스트 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전비사가 사용하는 g 스캔 장비를 이용하여 시속 100km 상태에서 실제로 연료 분사량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모니터상의 시속 100km 보이시죠? 지금은 100km 안정화 구간입니다. 이차에 연료 분사량이 약 4.5에서 4.7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숫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보이시는 화면은 미라클3를 장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미라클3를 장착하고 실시간 연료 분사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 다같이 확인해 볼게요. 완전히 안정화되려면 약7 0 k m 구간 정도를 지나야 ECU가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야방조제. 5kg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약 100kg 100kg 안정화 구간입니다. e c u 가 안정화되면서 점차 숫자가 들어오드는거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만 하나씩 기다려 보자고요 점차 숫자가 안정화되면서 달고 보시죠 놀라운데요. 2.7에서 3.2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장착 후이 정도면 70km 구간 이상을 지나서 금증하면 25에서 30% 연료 절감을 여러분들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연료 절감 장치 부분에서는 자동차 대기업 어느 누구도 취득하지 못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무이란 미라클 서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종별 테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편에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